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30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료 프로그램 1개와 소각금 프로그램 2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샷컷 ACDC 럭시아 필모라 9입니다 오늘은 강의 영상이 아니고 소개 영상이므로 3개를 알려드린 거라서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만 살펴볼게요 먼저 설치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샷컷을 검색하시고요 클릭 누르면 보이시죠? 클릭 투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고 사이트 1이 있고 사이트 2가 있는데 둘 중에서 아무거나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1으로 받아볼게요. 원래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떠야 되는데 안 뜨시는 분들은 여기 직접 누르셔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이건 제가 작업하던 거라 가지고 간단히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미리 불러왔습니다.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열기에서 누른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기존... 프로그램들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트랙을 추가하는 거 오디오 트랙 추가, 비디오 트랙 추가 이렇게 누르면 트랙이 추가됐죠? 아 그리고 파일을 열기를 했을 때 이거를 가져오면 변환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받았기 때문에 취소를 누를게요. 이렇게 하고 간단한 컷, 컷 편집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컷이 표시 보이시죠? 자석 표시라고 해야 되나? 이 표시가 쭉 가다가 내가 컷 편집을 하고 싶다. 이 부분에 컷 이거 누르면 컷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또컷 쉽죠 이런식으로 그리고 트랙 제거 누르면 전부 다 제거가 되고요 되돌리기 할거면 되돌리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여기 이 사이트 샷컷은 샷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넣고 싶으면 필터 이런걸 넣으셔 가지고 창을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뭐 여기 눌러서 대비 이렇게 화면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제거하시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누른 다음에 빼기 누르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또 필터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또 눌러서 여기 즐기찾기가 있고 비디오에 들어가시면 또더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모자이크 모자이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강도를 줄일 수도 있고요 높이를 해서 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빼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막, 자막을 넣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떠있죠? 필터 눌러서 텍스트 단순히 되죠. 타임 코드가 되있죠 이거를 지운 다음에 자막 이렇게 바꿔줍니다. 글꼴 크기,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글꼴 스타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문자체계 이런 것도 많고요. 확인, 그 다음에 굵기, 굵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흔히 선이라고 하죠? 외곽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자막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윤곽선도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배경, 자막바, 자막바죠 자막바 이렇게 자막바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필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할수 있더라고요 필터에서 또이거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빼기 정말 제거하시겠습니까? 빠집니다 또 자막을 빼고 싶다? 확인 완전히 아, 렸다 이렇게 여기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내가 뭐 음, 그래서 뒤집기 효과를 쓰고 싶다. 이렇게 뒤집기. 이렇게 효과 들어갈 수있고이 필터를 잘 이용하시면, 여기 되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 네트 비네트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얼만큼 할 것인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패더리. 이렇게. 보이시죠? 투명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끝나고, 출력. 출력 보이시죠? 출력. 출력 이 버튼을 누르시면,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흔히 렌더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샷컷이었고요. 그다음, 그 다음은 그다음 ACDC 럭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좀 힘들죠. 이것도 똑같이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지금 미리 깔아놨는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영어로 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영어로 바꾸고 ACDC 비디오 스튜디오 눌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O를 쳐보세요. 이렇게 O를 치면 시즌이 나올 거예요 그,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홈페이지가 나오면 프리 다운로드가 있죠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실행하시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저장 누르고 저는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해 볼게요 예전에 lcdc 비디오 스튜디오 3라고 무료로 풀었었는데 그거보다 더 진화된 단계 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더 아까 개인적으로는 샷컷보다 더 깔끔한 느낌이죠. 뭔가 모바비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좀 고급진 느낌도 나죠. 이것도 미, 이거는 것도이 근데 단점이 뭐든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폴턴트 미디어 보이시죠? 이거 부, 해서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열기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 파일에서 임폴턴트 미디어 이렇게 불러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번 볼수 있고요. 이거를 끌어오셔서 똑같이 타임라인에 트랙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디오가 바로 여기 나와있어서 컷 편집하기도 쉽구요. 똑같이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이걸 움직이셔도 되고 이 모양 보이시죠? 여기가 컷 편집하는 겁니다. 컷컷 컷 됐죠? 또 다시 갔다가 컷 삭제하고 싶으면 딜리트 쭉 날렸죠? 이렇게 그래서 추가 트랙 추가 트랙 추가를 할 거면 이걸 누르시면 되구요. 제거를 하실 거면 리무브 트랙 리무브 트랙 누르면 트랙이 없어지고요. 트랙을 막 추가했다가 여기서 리무브 올엠 p t 트랙 하면 다 없어집니다. 기울 좋은 타임라인이 있는 것 제외하고 다 없어지고요. 텍스트. 텍스트 보시면, 텍스트도 이렇게 끌어오셔서, 여기 다양한 것들이,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번씩 다 이렇게 눌러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는 좀 단점이 외곽선이 없더라고요. 외곽선이 되지 않, 잘안 되고,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꼭, 드래그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폰트도 그냥 폰트를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죠? 이거를 드래그를 한 다음에 폰트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삭제, 자막. 이렇게 하면 자막이 된 거고요. 누르고 다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에디트 텍스트 하면 자막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이것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바꿀 수 있고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난 이것도 괜찮다 싶으면 이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넣어보시고 이런 형태 한번 넣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는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걸로 바꾸고 싶다 이건 안 되고요 이걸 끌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어오시고 이게 자막이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말 그대로 이제 오디오 녹음하는 거고 트랜지션 화면 전환 효과죠 화면 전환 효과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32개나 있고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렇게 넣어 볼게요. 넣으면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넣은 장면부터 그냥 잘 가다가 내가 넣은 장면부터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뭐 엔딩 장면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걸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늘리시고 천천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약간 키프레임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찾아보니까 비... 정확히 모르게 행동 같은 거더라고. 모션 같은 거? 또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보시죠 이 이렇게 다시 이효과와 이효과가 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효과를 여기다 올리셔도 됩니다 자막에 넣으셔도 돼요 자막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막효과에도 입힐 수 있고요 굉장히 괜찮죠 자막이 조금 변경이 안 되는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오버레이 오버레이도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필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템플릿 같은 필터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위에 트랙 위에 씌울 수는 없고요 이것도 크로마키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더블클릭하시면 컬러 크로마키도 적용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조그만 거를 이렇게 누르면 줄어들었다가 이걸 누르면 다시 올라와서 더블클릭하면 을 내가 원하는 곳에 크로마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마키 지금 검은색이 적용이 됐죠? 이렇게 크로마키가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초록색으로 하는데 원래 하실 때는 그 초록색으로 하시면 되고요 얘를 보여드린 거고 필터도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3층으로 뭐뭐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게끔 화면이 엉망이 됐죠?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툴, 옵션, 스냅샷 이제 화면을 찍을 수 있는 스냅샷이고요 여기 보시면 타이틀 옵션에서 워터마크라는게 있어요 워터마크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든 계속 해 봤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거를 작게도 해 보고 이거는 뭐냐 워터마크 위치에요 이거를 구매를 안 하시면 워터마크가 이렇게 생겨요 이쪽 부분에 조그맣게 이게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구매를 하러 가보면 여길 겁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떠 있어요 이렇게 뭐 무료는 워터마크가 있는 대신에 무료고요 이 정도 가격을 한다 워터마크 없고 모든 거다쓸수 있고 업데이트되고 워터마크 없고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게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이거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럭시편편이상 럭시아로 부를게요 네, 럭시아 였고요 그 다음에 필모라 라인이죠 똑같이 인터넷 창을 들어가서요 인터넷 창 들어가서 그냥 한글로 필모라 라인 뜨죠? 이거 누르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제일 처음에 웹사이트 뜨는 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구매하기에 있고 무료 다운로드가 있죠. 무료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무료 다운로드 하셔서 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똑같이 저장하시고요. 저장. 여기가 되게 좋아요. 영상 똑같이 불러올게요. 저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프로그램 열기 가져와서 끌어옵니다.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러면 은 일치하지 않게 일치하도록 이걸 1 9 2 0 1 0 8 0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컷 편지. 컷, 컷이 되게 잘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멈춘 다음에 X 표시 보이시죠? 설명해 주거든요 이렇게 이걸 누르면 컷이 됩니다 이렇게 딱딱 붙는 느낌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이제 폴더 이런 거 배경 칼라고요 심플한 배경 칼라 이렇게 돼 있고요 샘플 비디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받아 볼게요 여기다가 앞에 넣는다 인트로 영상 같이 넣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소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악 효과 음악도 굉장히 많고 자막 효과 이것도 보면은 한 259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막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클릭. 이런 식으로. 이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화면 전환 효과도 233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한다는 거 보여,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변한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이펙트. 이펙트도 굉장히 많고요. 이백, 이펙트도 보시면 여기 285호도 있죠? 엄청 많아요. 좋은 것들이. 이런 효과 넣을 수 있고. 이걸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으면. 효과 적용됐죠? 요소들도 요소 요소 요소들도 200개나 있어요 199개인데 거의 200개 가까이 있고 이런 요소들도 끌어온 다음에 이렇게 위에 올리면 여기쯤 가서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요 어, 나는 이렇게 이거를 올려보고 싶다 끌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런 게 적용이 되고요 똑같이 효과를 넣, 다양하게 넣으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필머라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단지 이것도 렌더링을 하면 완성 및 저장이 되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구매하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연간 라이선스가 있고 평생 라이선스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걸 할것 같고 음, 네, 이걸 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49,900원 연간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필모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봤는데요 잘 보셨나요? 강의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간단 간단하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샷컷은 완전 무료고 약간 영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직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요 뭐 자막 넣는 거라든지 필터 넣는 거라든지 그런 효과들이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알려드린 자막 말고도 도구를 이용해서 자막 넣는 거라든지 효과 넣는 것도 있는데 그걸 좀 적응할 때시간이좀 걸릴 것 같고요 럭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영화지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한 번씩만 눌러보면 아 이게 무슨 효과다 이게 무슨 효과다 확실히 알수 있고요 자막이 약간 좀 다양도가 없고 자막 전체 바꾸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 정도 말고는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편집하기엔딱 좋고요 그리고 럭시아는 강영상이 거의 없다는 점, 구매 과정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모라 9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트로와 필터, 자막, 화면 전환 효과등이 있고 필모라 X로 업데이트되면서 키프레임 효과도 추가된다고 하지만 유료라는 점이죠. 하지만 무료로도 다양한 효과들을 다 사용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모라 뿐 아니라 제가 오늘 알려드린 프로그램들 다 무료로 한 번씩 사용해보시고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 영상에서 강의를 다 하나씩 해드리기로 했는데 제이 영상을 찍는데 자꾸 버벅거리고 튕기고 꺼지고 그래서 서비스센터를 가보니까 편집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깔려있다고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사양들이 무거워서 자주 튕길 수 있으니 두개 이상 설치하지 말고 하나씩 설치해서 하나씩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지 얼마 안됐는데 또 사기도 그렇고 업그레이드 하기도 금액적인 부담이 있어서 PC 영상 강의는 모바비, 파워디렉터 이 두개가 메인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대신 모바일 어플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할것 같습니다 키네마스터, 파워디렉터, 블로, 비바비디오, 캡컷, 비타, 프리미어 러시까지 요즘은 모바일 어플로도 많이 편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편집 어플 위주 강의로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 외에도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소개 영상, 비교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